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카운셀러 레드송입니다. 벌써 세 번째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음,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 정말 뜻밖이었는데그 구독자님들께서 두번째 방송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주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짜잔 <웃음> 레드타로가 벌써 구독자 100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 100명이란 그 구독자님들이 생기게 되니까 유튜브에서 알람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100명이라고 어, 그 알람을 보는데 정말 순간 어안이 벙벙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서 그날 저녁에 축하주로 소주도 한잔 들고 어, 그때도 정말 행복했지만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 언제나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점점 더 커가는 그런 레드타로 카운셀러 레드송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대1 타로 상담 문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 그래서 그 레드타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제가 새롭게 오픈창을 준비해 놨거든요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 레드 타로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언제든지 이제 24시간이 렇게 열려져 있거든요. 상담 채팅방이. 그쪽으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친절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1대1 카카오톡 타로 상담은 그 유튜브 구독 100명.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감사 행사로 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로 준비한 방송은요 그 2019년에 5월 와, 벌써 5월이네요 그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일모레면 5월인 거예요 성큼성큼성큼 성큼 성큼 벌써 이만큼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은 5월 운세 컨텐츠로 인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나의 2019년 5월 운세는? 이제 이 질문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에 있는 이 화면상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네 개의 카드 중에 마음에 제일 끌리는 이제 한 개의 카드를 마음속으로 콕 하고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오늘도 앞선 방송과 마찬가지로 그 전체에 운는이 5월의 운세, 전체에 운는이 유니버셜 타로덱으로 점을 보고요. 조언의 카드로는 이 모건 그리어 타로덱으로 한번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과 조금 다르게 오늘 뽑는이 조언의 질문, 조언 카드의 질문은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타로를 이제 해석을 쭉 했을 때 좋은 쪽의 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쪽을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을 때 어, 어떻게 하면 그럼 5월에 좀 무난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어, 질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좋은 쪽의 이야기가 훨씬 많거나 하면 어, 어떻게 하면 5월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1번부터 천천히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의 카드는 잠시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고요. 1번의 카드입니다. 1번의 카드입니다.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어, 칼을 이렇게 든 기사가 한 젊은이가 말을 타고 이렇게 재빠르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칼을 높이 이렇게 높이 든걸 보니 뭔가 싸움? 어, 전쟁을 하러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 이 카드를 보니까 이 기사, 칼을 든 기사의 그 에너지가 정말 강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1번의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대부분 좀 논리적이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어, 그런 모험심이 아주 강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어이 1번을 선택하신 이분들은 5월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무슨 일을 어떤 일이든 이렇게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1번 카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 물론 그리고 뭐 전쟁을 하러 가는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때 뭔가 장애물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대립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어, 네 확실히 그 1번의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5월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 새로운 시작을 그러, 하게 된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카드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이한 손이 나무 막대기 한 개를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이직을 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승진이 되어 새로운 이런 직급, 이 되어서 그 일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한 가정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일도 어, 그런 일도 새로운 시작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뭐, 연애운으로 좀 운세를 좀 보자면요. 연애에서도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새로운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5월의 중순까지는 아주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 8개의 컵이 이렇게 보여요. 8개의 이렇게 컵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는데, 한 남자가 이 컵을 뒤로, 이렇게 뒤돌아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팡이를 하나 짚고 이 카드는 이제 의미가 이런데 중도에 포기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뭔가 대립적인 그런 마찰이 생겨서 내가 원치는 않지만 중도에 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연애로 본다면 이제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은 만약에 상대방 이제 연인, 연인에게 연인 뭔가 실망하는 일이 조금 생기거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일들로 어 왠지 거리가 느껴지게 될수 있다는 어, 그런 해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거리수를 좀 심각하게 대버리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음,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일단 대체로 이동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이사하게 된다거나 어, 직장 또는 이제 작게 보았을 때 이제 직장 내 부서에서 이동수가 있거나 어,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로 초에서 중순, 요까지는, 어, 좋으나, 말에는 이제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언의 카드를 한번 볼게요.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이제 조언은, 어, 이렇게 그럼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5월의 말에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무난하게 잘 넘길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제가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모건 그리어 카드로요 이게 동영상은 2번, 3번, 4번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거 카드를 펼쳐놓으니까 어? 카드 펼친 적 없는데? <웃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택하신 부분 쪽만 보시니까 음, 저는 조언 카드는 1번때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네 <웃음> 그러면 이어 1번의 조언 5월의 말에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무난하게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제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조언 카드로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 기사가 동그란 별, 별을 방패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의 카드가 나왔는데, 조언을 하자면 일단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어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렇게 본인에게 힘든 그런 달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네요. 뭔가 책임적인 그런 그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그 스타일대로 책임감 있게 그렇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연애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실망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한번더 꼼꼼하게 내가 혹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을 하진 않았나 어, 이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뭐 갑작스럽게 헤어지자 이렇게 나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어,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조언의 카드를 이 제가 해드린 해석을 다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1번의 카드를 뽑으신 분들 어, 해석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카드였습니다. 음, 이거는 잠시 지워놓고요. 그럼 이제 2번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의 카드는 이렇게 나왔네요. 네, 어, 이번의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5월의 운세는 이렇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힘이 붙이는 달인 것 같습니다. 어, 이첫 번째 카드로. 이한 남자가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도 진짜 버거워 보일 정도로 많은, 이게 10개죠? 어, 10개의 이 막대기를 껴안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어,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좀 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신적으로 그런 압박감이 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또 최근에 이제 다친 적이 최근에 다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의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와 있고요. 어, 두 번째 카드로는 이제 이 밧줄에 이렇게 다리가 꽁꽁 묶여가지고 거꾸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음,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5월이 2 0 1 9년의 5월이 이 시기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그냥 시련이 좀 많고, 어, 조금은 괴로운 달. 또는 어, 고생을 본인이 조금 사서 하는 그런 달이라고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좀 그런 달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카드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면, 음,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제 성격을 조금 볼수 있는 그런 카드인 것 같은데요. 이한 손에 칼을 하늘로 반듯하게 쥔이 왕관을 쓴 여왕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 이 부분에서 그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성격은 조금 직설적이신 분들이 많고 좀 올고즈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도 되게 빠르고 조금은 완벽주의자 어, 그런 그런 강한 성격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런, 이런 성격을 근데 가지신 분들이 결단이 좀 빠르시거든요. 결, 결단력도 빠르시고, 근데 조금 차가워 보이고, 어, 나만의 그런 단단한 그런 성격 탓에 이제 남들이 나는 마음을 열면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보기에 쉽게 나한테 다가오기를 힘들어하는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근데, 이런, 그, 2번을 이렇게 뽑으신 분들은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음. 어, 그렇게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에 조언 그 카드를 뽑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조언 카드를 빠르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음, 질문은 이렇게 할게요. 대체적으로 이번에 이 카드들이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덜 우울하는, 어, 그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조언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언 카드를 이번 카드로는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여왕이라는 카드입니다 여왕이라는 카드인데 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타인에 의해서든 아니면 본인의 그냥 심적으로 압박이든 본인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거는 있을 거래요 있겠지만 어 그런 부분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이해심을 좀 넓게 다른 사람을 좀 포용해주는. 어, 나도 외롭지만 외롭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좀더 마음을 다듬어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어, 그런 쪽으로 본인이 조금 하신다면, 왠지 남에게 도움을 이렇게 오히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내가 상대방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원래 어머니,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고 하잖아요 어, 그런 마음으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을 포용하려고 고하 하는 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5월을 조금 보내신다고 하면 어, 본인이 힘든 부분이 그나마 그래도 좀 해소될 수도 있다 좋게 흘러갈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질문을 뽑았으니까요 어.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어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제 5월 잠시 잠깐만 어 있으면 또 금방 지나가는 그런 힘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조언의 카드로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좋아질 수 있대. 라고 하니 어, 이 카드로 조언의 카드로 힘을 얻으시고 한번 함께 우리 같이 함께 파이팅! 힘을 한번 내어봅시다. 이번의 카드는 여기에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의 카드 한번 볼건데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3번의 카드를 이제 콕 집어 주신 분들의 5월의 운세에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카드를 한번 보자면요 한 아이가 이제 작은, 본인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에게 이컵 안에다가 꽃을 이렇게 담아서 선물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카드를 좀 가까이 보여드리자면 요런 느낌입니다 음. 이 카드를 보니까 되게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어. 아, 나이가, 아이가 아이에게 꽃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좀 순수해 보이고, 그리고 왠지 그냥 이 카드를 봤는데, 괜히 마음 한 구석이 어딘가 아련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3번을 뽑으신 분들의 5월은,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과거에 만났던 만났다가 헤어졌던 그런 인연과 연인과 다시 재회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 아직까지도 어떤 과거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5월에는 이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확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과거의 일로 5월달에 뭔가 영향이 미치게 된다 어,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1번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서는 이 막대기를 손에 쥔한 기사가 이제 막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말 허리에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어, 이 카드로 보니까 이제 3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성격이나 성향을 조금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외모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운동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좀 좋아하시고, 어, 그래서 그런지 건강미도 넘치고 어딘가 섹시한.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뭐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해보자면 자신감이 넘치고 상당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어, 그런 분들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다만 좀 성격이 조금 급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모든 일에 사랑이든 일이든 그런 모든 일에 속전속결 되게 빠르게 이렇게 결정하고 추진을, 추진력을 을추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마무리 끝이 조금 음, 미세하지 않나 미미하지 않나 미미하게 끝나, 끝나지 않나 어, 이렇게 해석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은 5월에 어딘가로 일단은 뭐 이사를 한다거나 거주지를 이렇게 옮긴다거나 아니면 뭐, 뭐 이동수가 일단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일이 생기거나 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3번의 카드를 보면 이제 한 젊은 청년이 망치와 못을 이렇게 들고, 이 동그란 원에 별조각, 이렇게 별조각을 새겨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갓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초보자로 이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 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익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계셨던 뭐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 생활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일에만 너무 몰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물론, 이동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복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취업의 소식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의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의 이제 조언의 질문은 어 대체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안 좋은 이야기는 사실은 없었어요. 뭐 추억이지만 그 향수를 그리워해서 뭐 내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 추억을 뭐 추억으로 인해서 좀 좋은 것 같고 본인에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 있다고 나왔고 일복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좋은 쪽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 질문을 생각하면 제가 뽑아볼게요. 헉! 확실히 일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이 카드와 이 카드가 같은 카드거든요. 같은 카드인데 음, 일복이 확실히 있으신 게 맞으실 것 같고 이 일거리가 좀 많아지실 게 맞는 것 같고 이 일에 어, 힘들어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가지지 시 가지시지 마시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조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될수 있다고 하니 어, 열심히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5월에 좋은 소식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일복이고 이게 돈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수입을 쌓을수 있다고 하면 취업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3번의 해석도 끝이 났고요 마지막 4번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카드입니다. 오! 오, 4번을, 이 4번의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오, 첫 번째 카드에서 이제 성향이 바로 드러나는데요. 이 동그란 별 하나를 이제 안고 있는 이 여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카드는 대체로 좀 신분이 높은 사람. 그니까, 뭐, 쉽게 말해서 조금 재력가를 이렇게 뜻하고 있는데, 어, 헌신적인 아내. 그니까, 가정에서 되게 가정적인 어머니의 모습.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어요. 음. 뭐, 성격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좀 마음도 넓고, 이해심이. 넓고 그리고 훌륭하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넓은 엄마상이죠 어, 엄마의 상 응. 근데 돈도 좀 들고 있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어, 그런 성향을 조금 먼저 나타내 주는 것 같고요 어, 4번의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5월에 조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첫 번째 카드를 보고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5월 한번 노려보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바로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좀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카드를 해석을 이제 한번 해보면, 모습을 보니까 이 컵에서 물줄기가 막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확실히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 5월의 운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5월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신, 계획적인 이제 임신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신 부부들은 노력을 여기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네. 그런 이 아이의 이야기가 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조금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이를 잘 순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5월에는 만족할 만한 그런 상당한 기쁜 감정들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솔로이신 분들, 어.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연애의 시작! 어, 그러니까 새롭게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넓은데요. 음, 행복한 뭐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어,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어. 그리고 주위에서도 아주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기운들로 이 4번을 뽑으신 분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이라든지 기쁨의 말이라든지 그런 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그런 달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 4번을 해석을 하는데, 제가 감정이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요, 정말. <웃음> 어, 너무 좋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어, 이제 조금 마지막 카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보면, 이제 한 손에, 칼한 자루를 이렇게 쥐고 있고 이칼끝머리에는 왕관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근데 이 카드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카드거든요. 아이의 탄생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카드기도 하고요. 이제 막 결혼을 하시거나 연애를 시작하시게 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본인이 주도권을 좀 쥐고 있을 것이다. 어. 본인이 주도권을 좀 쥐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일단은 5월에 아주 진짜 깊은 그런 기쁨의 감정들을 이제 느끼게 되겠지만, 그런 반면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표현들을 하는 일도 많아지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다 본인 위주로 본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뿜뿜 이렇게 나타나서 표현, 본인의 표현을 좀 강하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것 같은데 그런 과도한 본인의 표현은 조금 상심으로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함께 기뻐하신다면, 기쁨으로 이제 함께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4번 뽑으신 분들은 진짜 대체적으로 다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계획적인 이제 임신이 된다라든지, 뭐, 아이의 탄생이라든지, 그리고 물질적인 부, 어, 뭐, 이런, 타인에게도, 그러니까 남한테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어, 그런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카드를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웃음> 너무 기쁩니다. 음. 4번의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다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할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조언 카드는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한번 보니까, 동그란 이제 별을 세 개를, 동그란 별세 개를 이렇게 한 남자가 품에 안고 있고요. 머리 위에 별한 개가 더 있어요. 어, 이 카드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금전적,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어, 조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성향, 어, 걸 봤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물질적인 부가 이미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고 음. 근데 여기에서 이 긍정적인 이런 물질적 부를 조금 욕심으로 가두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5월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욕심 물질적인 이런 욕심을 조금 버리고 남들에게 조금 베푸는 삶 음, 그런 5월을 보낸다면 어, 더할나이 없이 정말 좋은 5월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의 카드도 해석이 끝났는데요 <웃음> 이렇게 2019년 5월 운세 타로 해석들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웃음> 내가 선택한 카드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라고 해서 절대 우울해 하실 필요 없으신 거 이제는 아시죠? <웃음> 타로는, 타로점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피드백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의 방법도 분명히 함께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카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되내이시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긍정적인 행동들로 실행에 옮기신다면 나의 운세는 좋은 방향으로만 바뀌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시거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셔서 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시간에 상관없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혹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 후에 제가 따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오씨 정말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복체를 대신하여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이렇게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즐거운 컨텐츠와 유익한 컨텐츠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카운셀러 레드송. 다음 방송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